50년 된 곳으로 전복죽이 유명합니다. 어머니는 이곳에 해초 비빔밥을 좋아하십니다. 그 도요코인이 도역구, 그 보이 호텔이 보이고요. 이쪽 이제 해운대 바다 쪽인데, 여기 저희 어머니가 추천하시는 해초 비빔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보니까, 보시면 전복죽 같은 거. 이 장점인 것 같아요. 뭐 전복, 주, 뭐 이런 거. 우리가 해처비빔밥드 구요. 보면 50년 된데요. 네. 한번 들어가서 먹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저희 어머니 여기 세번째신데해초 비빔밥을 드세요.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죠? 여기 멍게 굴기 아 해삼, 음. 전복, 네, 전복이 들어있어요. 밑반찬 이렇고요. 네. 어머니 여기 세 번째인데 저희는 음. 먹은 게 전복 해초 비빔밥일 때아정 어,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여기 정말 유명한 거는 여기 전복 비빔, 뭐지? 죽. 죽이 네. 유명하고, 원래 여기 평소 때는 사람이 많은데, 코로나 때문에, 요 근처에 환자가 다녀갔을 때, 음. 더 손님이 많이 없어지게 됐다고 하네요. 네.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비빔밥. 네. 제대로 된 전복죽 맛이었고요. 가격은 1 2 0 0 0 원입니다. 5,000원짜리 전복죽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만, 맛의 차이가 상당합니다. 해운대역부터 걸어서 약 15분, 야채를 좋아하신다면 해초비빔밥을, 제대로 된 전복죽을 원하신다면 이 가게에 원저 전복죽을 저는 권합니다.